그래 부산으로 먹을 형사가 군민동에 있다가 거짓이를 이사를 왔는데 분인동에 있을 때도 금심먹 가져가는 통영집이라고 멍게 부인밥집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.